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진주에 건강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빵사러 저아테 아니 하니까, 왔습니다. 자, 진주시청이 보이고요. 여기, 육교가 보이죠? 뭐 육교. 맞은편인, NK 이무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어, 오픈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마감이 10시까지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 어, 그리고 엥캠면방에는 소화랑 후스를 촉진하는 유산균과 복화 유익군 20종을 포함한 50종에 유익한 복합균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장기능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빵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저아니아니번 한번 빵집을 한번 구경해봐요 Get it. 마카랑 한번 먹어볼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음, 달달하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짜잔. 안심것 같아요. 딸기 맛은 아니에요. 음. 음. 이번에는 바나나맛! 완전 맛있어 최고. 이번에는 소시지 빵. 음, 음. 대박. 이거 진짜 강추 완전 맛있어 핸드웅 아 거기서 이만큼 길어요 포즈기가 엄청 큰데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핫도그 물었지 않은 핫도그 먹고싶은데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대박 맛있어요 제가 빵은 피자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시빵인데 진짜 맛있어. 인정해요. 대박. 이야 진짜 맛있다. 거기 보면 치즈도 있어 치즈 뭐라거 보이죠 이게 치즈야 치즈 이렇게 보여드려나 맛있는 거 핫스오빠 <웃음> <학습> 따라기음 <웃음> 음. 완전 최고 그럼 다들, 좋아요 보세요. 안녕!